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은 면책이라는 점을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법 2016나 5.18.3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기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들은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이외의 직원들을 둘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지 H가 이사건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나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, 보험금 지급 채무의 전부, 1이 사건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, F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무렵 M의 배달 업무를 돕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임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면책 사유로 정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2. E,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 여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통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이와 같은 H의 보험 모집 경력이나 이 사건 제1본 계약의 체결 경위, 제1심 증인 H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피고 A나 F에게 설명한 것이 분명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와 F가 약관을 교부받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청약서에 자표 서명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H가 이 사건 특별약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다, 이 사건 제2보험기약에 기한 보험금지급 채무의 정부 1. 피고 A 및 F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보 갑 제13호 중에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알림의사항의 질문표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허위 또는 부실고지 시 계약의 해지 및 보장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고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의 금액 한도 제한, 보험료 할인 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F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자의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F는 이 사건 제2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도 M의 배달 업무를 도와주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에도 피고 A나 F는 이 사건 제2보험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. 이 e,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모집을 한 H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A에게 피보험자인 F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사실이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중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F 또는 피고 A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수 없는 이상 피고 A나 F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 3. 피고A와 F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